1792년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루이 16세의 처형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절대군주제가 무너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단두대에 선그 공통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공권주의가 몰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민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영 교수입니다 어, 앞에서 동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웃음> 어, 동영상의 내용에 보시면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시민혁명 안에서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해야 됐고 저항해야 됐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추렸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제가 조금 구두로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18세기의 프랑스 사회는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프랑스 사회는 계층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앙시앵 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앙시앵 레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크게 신분을 세 가지의 신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분으로 카톨릭 성자가 있는 계층, 네, 그게 제1신분입니다. 그 제2신분에는 귀족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남작, 백작 이렇게 말하죠. 그 귀족들, 잘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2신분.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을 우리가 사회 특권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평민입니다. 그런데 이 평민이라는 계층, 3신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흥 상공업장인 부르주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을 통해서 또는 공업을 통해서 갑자기 큰 돈을 많이 벌게 된 평민들을 말합니다. 이 부르주아 분들이 어, 프랑스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어,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나가 생겼는데 이 책임을 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바로 자기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루이 16세는 이 프랑스의 큰 문제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부회라는 것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 3부회를 좀 알아봐야 될 게, 어, 3부회는 앙시앵레짐에 있는 이세개의 신분, 1신분, 2신분, 3신분에 의한 이 신분들의 각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정책이 정말 어, 좋다, 나쁘다, 그런 결정을 하는 회의가 바로 이 어, 3부회 회의입니다. 이 3부회를 개최하고 부자가 된부르주아 집단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하게 되는데 30분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부의 회의를 소집을 해제시킵니다 이런 회의가 오고 갔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전가시킬 것이다 네, 왕권의 군주제 정권에 있는 어떠한 독특성 특성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걱정에 이에 맞서기로 결심들을 해요 원래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루이 16세가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회사,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 어, 번져 나갔던 계몽운동 상황에서 유래가 됩니다. 어, 이 계몽파들이 어, 세상을 좀 바꿔보자, 바꿔봐서 우리 프랑스도 어, 건전하고 안전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보자고 라 해서 활동을 들 하는데 부르주아들이 어, 혁명을 일으킨 사건으로 그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루이 16세를 단두 대에 앉혀서 처형도 시키고요. 자, 처형을 시키면서 이들이 시민권, 시민법이라는 것을 이제 판정시키는데, 이 시민법의 기본 원칙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 혁명에 가담했던 주요 뭐 사람들이, 음, 부르주아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소중히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 기본 원칙 중,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재산을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유롭게 내가 활동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세 번째, 세 번째가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치사에 대한 잘못한 부분만 책임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시민, 신입, 시민법 기본 원칙의 세 가지죠. 군주제를 몰락키고 공화제를 선택한 프랑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을 총통으로 세우고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됩니다.